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2회 화요일 방송 규칙수 그 다음에 회계 분석 자료입니다. 회계 분석에서 찾은 맥중 하나, 어, 지난 2차에는 어, 이렇게 15, 23, 30, 34를 어, 헌터가 뽑았는데요 어, 거기에서 어, 보너스볼 하나만 나왔습니다 15가 보너스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어, 우선 지난 2차 수 아, 화요일 화요일 방송한거 복귀 방송 먼저 보시고 어, 이번 2차거 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62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 일요일 날 어, 멤버십 전용 영상, 아, 영상 했고요. 방송 어, 오늘은 규칙수 회기분석자료네종 하나입니다. 자, 화요일 방송 복귀 먼저 하겠습니다. 어, 규칙수 첫 번째가 44 우연속이었는데요. 요거 어, 제외됐고요. 또두 번째는 38이었죠. 네, 3중복이었는데요. 요것도 어,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35, 35가 이중복이었는데 이게 출했죠? 35 출했습니다 다음은 39 제외됐고요 42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10이었는데요. 10도 이중목이었죠 아, 이것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21 제외됐죠. 다음은 41 어, 41도 40일,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2번, 2번도 제외됐죠? 다음은 33번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28번이었는데요. 아, 이것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24번 이게 출했죠? 24번 출했습니다 다음은 25번 제외됐죠? 다음은 14번이었는데요 이거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40번 제외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지난 2차에 총 15개 규칙수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헌터가, 헌터가, 권장하기를, 필터 범위를 1에서 3을 권장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 2개가 출했죠? 음, 1개에서 3개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4하고 35두 개가 출했습니다 어, 다음은 어, 화요일 날 방송한 맥중 하나죠 어, 회기분석자리에서 보는 거였는데요 어, 여기서는 보너스볼, 15가 보너스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리였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둘레여섯여덟, 어, 여덟수였는데요 었 여기서는 45가 출했습니다 45가 요즘에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네요 자 여기까지로 해서 지난 2차 화요일 복귀방송을 마치고요 이제 이번 제이차거 1062회 자료입니다 1062회 규칙수하고 4중 하나하고 함께 찾아봅시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규칙수는, 어, 이번 이차에는 16개가 뽑, 뽑혔어요. 16개. 16개인가? 17개인가? 어, 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규칙수 첫 번째는요. 어, 물론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제일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약수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어,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일반적으로 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제일 수로 분류하시면 안 됩니다. 약수로 빼놨다가 어, 필출 그룹에서 예, 이 규칙수를 약수로 빼놨다가 아, 어, 나머지 수에서 안 보이면 이 규칙수를 다시 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첫 번째는 어, 이렇습니다. 39입니다. 어, 5연속이죠 어, 수직으로 5연속으로 갔습니다 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 여기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직으로 4연속으로 갔죠 어, 그래서 어, 39는 두개가 어, 잡혔습니다 규칙수 두개에 잡혀 있어요 자, 다음은 규칙수 두번째입니다두번째는 어, 이렇게 아, 역시 5연속이죠 우측 사선으로 5연속 올라갔습니다. 3위 이번 의차에 출하면 이제 6연속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14입니다. 역시 5연속이죠. 어, 이렇게 좌측 사선으로 5연속 올라갔습니다. 이제 5연속이 현재 5연멸 중이라서 지금서부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5연속 수가 일반적으로, 7연, 7연멸, 8연멸, 9연멸, 거기서 일반적으로 대개 출하는데, 물론 17연멸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연속, 5연, 5연속 인수가 현재 5연멸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는 조심은 하셔야 돼요. 무조건 버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퐁당퐁당 자료예요. 45입니다. 어, 한번 나오면 한번 죽고 또 한번 나오면 또 죽고 이렇게 어, 퐁당퐁당 4연속으로 어, 나왔어요 어, 45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퐁당퐁당 자리인데요 어, 이렇게 4연속으로 나왔죠 어, 45는 퐁당퐁당으로 어, 중복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다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12입니다 어,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12입니다 자 다음은 규칙수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어,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죠? 35회입니다. 어, 이건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 자, 우측으로 두개단타기하면서 어, 4연속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두 개가 충복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규칙수 일곱 번째입니다. 여기는 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어,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11입니다. 11이요. 다음은 규칙수, 어, 여덟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30입니다. 여기는,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을 뿐더러, 어, 요 라인이, 어, 과출이네요. 그렇 어, 출,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 높, 높죠 어, 여기 세번 나오고 또한번멸라고는또 지금 네 번째 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출에도 걸려있네요. 자, 다음은 규칙수 아홉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아, 40입니다. 자, 다음은 규칙수 10번째입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아,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네요. 아, 19입니다. 해당 수는 19죠. 자, 다음은, 이렇게.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해당 수는 13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12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18입니다. 1 8 다음은 규칙수 13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사연속올라갔죠 어, 28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14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이렇게. 어, 이렇게 올라갔죠. 어, 우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해당 수는 44입니다. 다음은 어, 규칙수 15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 수직으로 4연속 올라갔죠. 어, 26입니다. 다음은 규칙수 16번째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 좌측으로 두, 두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어요. 어, 17입니다. 대단수는 17이요. 어, 다음은 규칙수 17번째입니다. 어, 17은 그 멤버십방에서 일요일 방송에서 어, 안 보여드렸던거죠 어, 그 후로 찾아진겁니다 17 방금 어, 자 다음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어, 이렇게 몰사이트 어, 제외공식인데요 이게 제수라고 잡혀있는 수술이에요 공식으로 나온 제수라는거죠자 이게 아래쪽으로 계단타기라 하면서 사연속 내려오고 있어요 어, 해당수는 36입니다. 어, 여기까지로, 어, 총, 이번 이차에는총 17개인데요. 17개. 어, 필터 범위는, 어, 일반적으로 1개에서 2개는 출하는데요. 이제, 어, 이 약수가, 어,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정렬이 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 지난 이차에는 헌터가 1에서 3을 권장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0에서 3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어, 필터 범위는 0에서 3 전멸할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헌터의 그 권장 필터 범위는 0에서 3입니다 자 여기까지로 규칙수였고요 다음은 어, 회기분석 자료에서 찾아지는 어, 4수 중 어, 1에서 2수 가끔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필터 범위를 1에서 3으로 헌터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1에서 2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회계 분석 자료에서 헌터가 매수로 압축한 거예요 어, 이게 헌터 적중률이 약 90% 이상은 됐었는데 어, 최근 들어서 어, 한 2, 3주간 어, 지금 헌터가 오류를 냈죠 그러고서 지난 2차에는 어, 보너스 볼한 개가 나왔습니다. 어, 두 줄을 전멸을 했던가요? 어, 거의 적중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어, 이번 회차이는 어떻게 들렸는지. 자, 여기 헌터가, 이제 원본은 이안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원본 보여드려봐야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그냥 헌터가 뽑은 뇌수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이번 회차에 헌터가 뽑은 뇌수는 6, 7, 8, 23입니다. 6, 7, 8, 23,요. 어, 여기, 6, 7, 8, 23, 내수에서 안 보이시면, 57, 44, 여기도 한번 살펴보세요. 어, 위에서 안 보이시면 그렇습니다. 어, 6, 7, 8, 23입니다. 어, 그렇게 하고, 어, 이제,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자료인데요. 어, 지난, 한, 저 지난해 차에는 좀 많이 참여를 하셨다가, 지난해 차에는 어, 참여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어, 지금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서, 어, 그 서로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 대상수가 이번에는, 이번에도 2, 4, 여섯, 여 수입니다. 어, 지난해 차에는 45한 개가 나왔죠. 여덟 음, 수에서 45가 나왔습니다. 어, 전멸도 가끔 있으니까 아, 전멸도 좀 참고하시고요.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두 개가 나오는데 어, 가끔 세개 어, 많이 나올 때, 아주 가끔 네 개까지 나온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한두번 정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 개에서 두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제외로 보시는 수가 있거나 아니면 출 가능 수로 보이는 수가 있으시다면 어, 한 수씩만 달아주세요. 이렇게 많이 다른 달면 또 그, 그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유력한 재수나 유력한 출 가능 수가 있으시면 한 수씩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출 가능 수한 수로 놓으셔도 어, 그거를 보시는 시청자분이 자기 마음에 들이, 들지 않으면 안 가져갑니다. 꼭 나올 뻔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으면 버려요. 그렇죠? 어, 몇 도는 뻔 차이는 눈에 들고서, 실제로 나올 수를 들고서, 눈에다가, 눈앞에다가 확 흔들면서 약을 넣도 약을 넣어도 이거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해도, 자기, 자기 마음에, 자료상으로, 각자 가진 자료상으로 볼때 아니다 싶으면, 안 가져갑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 보여준다 그래서, 공개한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아닙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 각자, 우리, 한 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음, 헌터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자료를 올려드려도, 음, 아니다 싶으면 한 가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어, 내가 올린 자료 여러 사람이 가져가서, 어, 당첨, 그, 배분율이 적어진다. 이런, 그런 생각,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에 들, 들지 않으면 한 가지 가요. 이렇게 고 어, 제, 제외, 실제로 제외된 수를 그냥 막, 이거 재입니다 재입니다 해도 어, 자기 자료상으로 볼 때는 꼭 나올수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그,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 각자 소신껏 올려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목요일에 다시 어, 그 용지 분석 자료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 h